안녕하세요 저작권 3분 뉴스입니다 그동안 저작권 3분 뉴스를 진행하던 신주임이 갑작스러운 인사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법 잘 나가던 신주임이 왜 갑자기 팀을 떠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까요? 자세한 소식 김기용 주임이 전해드립니다 네김기용입니다 저는 지금 심의조사팀에 나와있습니다 신주임이 발령받아서 새로 오게 된 팀인데요 지금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님 네. 이번에 인사발령 날걸 알고 있었나요? 아니요. 저는 몰랐습니다. 네.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튜브 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팀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에이 누가 그런 분들? 전혀 아닙니다. 그렇다면 네. 전 팀장님이 너무 괴롭혀서 지원한 거예요? <웃음> 아닙니다. 그건 전혀 아닙니다. 진짜 아닙니다. 네. 가슴에 손으로 얹고 번. 네. 말했습니다. 네. 백 프로 아닙니다. 백 프로. 네.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. <웃음> 네.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떤 업무 하고 있나요? 아, 저는 황생협의체랑 팀내동영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해줄 수 있나요? 네? 뭐 설명이요 뭐 어, 저도 변영 받았는데 저는 안 물어보세요 누구신가요? 아저 이현지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몰라요? 넘도 아, 아, 떨어지세요 아, 죄송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으니 <웃음> 왜 웃죠? 웃겨서요 <웃음> <웃음> 물어보세요 저한테 다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지수주임과 같이 심의조사팀에 발령받은 이현지라고 합니다 무슨 업무 하고 계시나요? 저 법정 허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정 허락 제도? 그게 뭔가요? 교영주님 혹시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이용하세요? 그냥 쓰는 거죠 어 물건의 주인이 없으면 그럼 저도 없애겠죠 네? 이게 물건의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? 렇 주인이 없다면서요?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알수 없고 또그 주인이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를 때에 그럴 때도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? 어, 그건 저작권 같은 경우는 특히 침해하면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 벌금인 거 아시죠?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꼭 써야 하는데 이걸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 뭘까요? 진짜 이렇게 뭘까요? 그게 바로 법정허락입니다 알고 싶어요? 알고 싶네요. 내가 이 그림을 쓰고 싶은데 권리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백,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다. 그럴 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법정어락 제도입니다. 열심히 라는 건 조금 주관적인 거아니가요 맞아요.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고 제가 좀 쉽게 표현하려고 열심히 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상당한 노력을 수행하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뭐 정리가 돼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자막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럼 혹시 법정 허락 제도가 이용된 우리가 알만한 뭐 사례 이런 게 있을까요? 아그 이준익 감독이 변산이라는 영화를 만든 건 알고 계세요 혹시? 어,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산초등학교 교과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교과를 만든 권리자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전에 말했던 아주 유용한 제도 뭐죠? 음, 법정 허락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?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?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죠? 우선은 법정 허락을 이용을 해서 저작물을 이용을 하려면 보상금을 내고 이용해야 되고요 지급을 위원회에다 하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혹시 뭐더 다른 사례들은 없었나요? 아 제가 그러면 은 사례를 하나로 소개를 해드릴게요. 박형식 감독의 영화 혜화에서 네. 목포의 눈물을 가창하는 장면이나 부산국자 영화제나 뭐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유명한 영화제에서 오래된 영화 등을 상영할 때도 법정 허락 제도를 종종 이용하고 있어요. 굉장히 유용한 제도네요.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. 이게 최근에 법정 허락 제도가 개선되어가지고 NO! GOD! PLEASE! NO! NO! 고생들은 번거롭게 법원 공탁주의라서 맡겼는데 올해부터는 위원회에서 보상서 수차본무도 합의를 던지고 이용주면 권리자에 관심도 편하게 되었..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 몰라 나도 나...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정 허락 제도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저희게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